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찌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짧은 동영상이라고 막 뜨고 있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짧은 동영상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란 최대 60초 길이로 세로 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된 동영상을 말합니다. 유튜브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동영상 카메라를 켜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에 카메라 전환 버튼 누르시고 세로로 찍으셔야 돼요 세로로 찍어 보겠습니다 누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짧은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테스트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게 찍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오, 10초짜리 영상이네요. 제목을 짧게 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겠습니다. 아동농 아니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업로드 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했고요 짧은 동영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짧은 동영상 올리는 방법 쉽죠 여기 유튜브에 PC버전 들어갑니다 PC버전 핸드폰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상단에 점점점 3개를 눌러서 데스크탑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확대를 해서 상단에 프로필 클릭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핸드폰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 확대를 해서 여기 맞춤 설정이라고 있죠 어스북 맞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섹션을 제가 추가해 놨는데 짧은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섹션이 보이시죠 섹션 추가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 업로드랑 짧은 동영상 이렇게 두가지를 체크를 해놓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를 하셨다면 게시를 누르시면 돼요. 내 채널을 가서 보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라는 섹션이 추가 됐죠?